혹시 음 이너케라고 해서 여자만 먹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남성분도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글루타치온을 먹,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아니 관리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다 하는 거지 응. <웃음> 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막 운동을 다녀왔고요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요즘에 자기 직전이나 아니면 수시로 먹고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메이트의 턴온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광고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진짜 많은 말을 들어서 어 익숙하실텐데요 그럼 글루타치온이 뭘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광고는 많이 하는데 글루타치온이 뭔지 모르겠어 제가 봤더니 글루타치온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백질로 뭐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산 같은 세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화합물로 생체내에 나의 뭐 산화 환원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글루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인체 내에서 줄어드는 거야. 아, 아 나이 들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 너무 서글퍼지지 않아요 <웃음> 나만 그런가? 아니, 전 솔직히 말해서 젊었을 때가 이렇게 어, 그립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좀 이제 어, 경제적인 능력도 좀 없고 학생이다 보니까 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경제적인 그래도 월급을 조금이 좀 받으니까 근데. 그럼 그래, 이럴 때는 좋은데 내 인체내에서 원래 생성되는 물질이 점점 없어질 때마다 아 이게 뭔가 마르게 서글퍼진단 말이야 어. 마이메이트의 턴오 글루타치오는 이게 보니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고 있는 이 마이메이트 나의 건강 친구 마이메이트의 턴오 글루타치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필름 형태의 글루타치온이 총 30개, 한달 분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이 박스도 작은데, 이거 필름 형태가 너무너무 작지 않나요? 그래서 갖고 다니기 너무 편리하다고, 편리하더라고요. 파우치나 화장품 케이스에 쏙 들어가가지고, 정말 휴대하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어, 이게 글루타치온이, 원래는 주사라도 저, 이렇게 맞으셨나봐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근데 이거는 필름 형태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빠르게 흡수되는 이런 필름 형태라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글루타치온을 어떤 분들이 먹으셔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평소에 인어케어에 관심이 있으신데 시간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은 쉽고 빠르게 과연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우린 저, 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생활하면서 좀더 관리를 좀더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께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오픈한 것도 아니 이렇게 여기 앞에 요거를 딱 벗기면 이런 노란색의 글루타치온 이렇게 나와요. 와. 이거를 그냥 입에 청장이나 이런 입 바닥에 붙이고 녹여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없어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생명태기 때문에 소화기 내에 성분 소실이 없이 확실하고 빠르게 흡수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우리 어렸을 때 테이프 먹는 거 아세요? 그 학교 앞에서 군것질 테이프 그런 느낌도 나요. 근데 맛도 너무 있어요. 레몬 맛으로 진짜 상큼해가지고 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 빼서 하나 빼서 이거 빼서 혓바닥이나 응.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녹아요 어. 신기하죠 지금 천장 입천장에 붙여서 이렇게 흡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메이트의 터 글루타치온은 실할수 있는 제조사에서 생산을 했다고 해요 다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조사와 함께해서 더욱더 신뢰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음 이너케라고 해서 여자만 먹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남성들도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글루타치온을 먹,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니 관리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다 하는 거지 음. 이 마이메이트의 글루타치온을 요즘에 홈쇼핑에서 엄청나 게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해요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아보는 법이라니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100% 캐나다산 고순도 고농축 글루타치온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고 구입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걸로 하루에, 하루에 한두개씩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 지금 쌩얼인데 좀 응? 응? 마음속에서 이너비트가좀 끌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마이메이트터논 글루타치온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좀 일주일 안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 어떻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홈쇼핑에서 대박이 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저도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뭐든지 꾸준한 게 답이에요 꾸준한 게답 운동도 꾸준히 먹는 것도 꾸준 해야 효과가 나타낸 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꾸준히 먹어보면 내 안에 이너뷰티가 살아나서 얼굴도 화사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좀더 여유로움이 더 묻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 얇고, 뭐, 가, 작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어,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관리하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는데 맛있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더 다가가기 쉬울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여러분 글루타치온으로, 이 마이매트의 터너 글루타치온으로내 안에 이너비트를 깨우치신 거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저는 지금, 어? 우선 일단 맛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어허.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